6 월드의 두번째 던전 스타스톤입니다 암링과 비교했을 때 스타스톤은 몬스터의 숫자가 많고 중간 보스들이 비교적 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던전 루트 진행에 대해서 모른다면 시간이 지체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레이저 방의 대처 방식과 이후에 길을 여는 방법들을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1번 방은 별다른 패턴은 없고 몬스터를 정리 후에 문을 여시면 됩니다 아조스 스태프로첫 번째 문을 열고 나아가면 레이저 장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는 쪽지와 철광석이 있는데요. 철광석은 선착순. 이 철광석은 이제 제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캘수 있는 겁니다. 레이저는 장치 종류에 따라서 대쉬를 하거나 엎드려가거나 타이밍을 맞춰서 가야 합니다. 이 레이저는 앉아서 가게 되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으니 Z를 눌러 기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레이저에 죽게 되면 시체가 안전한 곳에 있어 보여도 부활을 받으면 곧바로 즉사합니다. 그냥 리스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형의 레이저는 올라갔을 때 대쉬로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가 레이저 방인데요. 제가 진행했던 루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 보라색 재단에서 아조스 스태프를 사용하면 레이저를 막아주는 방어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돌다리가 연결되어 뒤에서 오는 유저들이 지름길로 올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본 레이저들로 진행되어 있지만 이 레이저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두번 빠르게, 한번 느리게, 한번 멈추는 패턴입니다. 빠를 때는 기다리고 느려지거나 멈췄을 때 지나가면 됩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몬스터를 정리해주고 문을 열고 다음 방으로 가면 됩니다. 3번 방은 루트를 알아야 조금 쉽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맵 자체가 한바퀴 빙 돌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고 장치를 사용해서 길을 뚫거나 상자에서 아이템을 얻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은 중간 보스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문을 열어주고 9활 위치를 정하고 나오면 문이 두개가 있는 방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왼쪽은 마지막 보스방으로 가는 길, 오른쪽은 지금 가야하는 길입니다. 스타스톤은 이쪽으로 가면 되지만 제 인생은 어느 문으로 가야할까요? 오른쪽 문을 열고 진행하면서 막힌 길은 방어막으로 뚫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처음 헤매게 됩니다. 아까 지나간 그 길이 맞습니다. 영상의 진행과 같이 따라가서 두 개의 석상에 연결된 줄을 풀어줘야 합니다. 1번 석상과 2번 석상 두 개가 있습니다. 이곳 2번 석상의 버튼을 눌러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다시 돌아가서 반대편의 몬스터를 정리하고 상자에서 오벨리스크 키를 얻어줘야 합니다. 키를 얻었다면 1번 석상의 오벨리스크 키를 사용해서 검은색 오벨리스크 키를 얻어주시면 됩니다. 상자에서는 모든 유저가 키를 얻을 수 있지만 검은색 키는 1번 석상에서 한 명의 유저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검은색 키를 얻은 유저는 마지막 보스방으로 가는 문을 열수 있습니다. 스타스톤의 마지막 보스 그룬굴더 리젠트입니다.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읽는거야 아무튼 그룬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룬굴은두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보스입니다. 1페이지는 매우 쉽습니다. 보스를 상대하면서 맵에 깔리는 뼈다귀를 부숴주시면 됩니다. 뼈다귀를 파괴하지 않으면 쫄이 계속 소환됩니다. 이 페이지는 조금 까다로운데요. 제일 멀리에 있는 플레이어에게 점프해서 날아가는 공격을 합니다. 공격이기도 하지만 밀어내는 충격파 때문에 근거리 딜러들이 공격을 못하니 방어 기술이기도 합니다. 메뚜기처럼 다섯 번을 뛰고 나면 뼈다귀를 던지는데요. 이 뼈다귀들을 최우선으로 파괴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들을 반복해서 보스를 처치해주시면 스타스톤 던전이 완료됩니다. 고렘 유저가 함께한다면 수월하겠지만 각 35렘 유저들끼리 초행으로 간다면 힐러가 2명 정도 있는게 더 수월하게 진행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스타스톤의 가이드 영상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